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양원주부학교 국어교사 유영자입니다. 5월 8일 문해 2단계 국어 8차시 수업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야기 흐름을 생각하며 알아보기입니다. 1.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꽃신을 읽어봅시다 입니다 꽃신 그럼 여러분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갑바치 할아버지 신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갑바치는 거지 소년을 힐끈 쳐다보았어 신발은 만들어 뭘 하려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 말에 갑바치는 대견한 듯 웃었지 신발이 뭔지 아는 녀석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거지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어 디디미 입니다 흠 음, 갑바치 하기에 좋은 이름이구나 디디미는 갑바치를 쫓아다니며 열심히 신발 만드는 법을 배웠어. 구름무늬 운해, 당초무늬 당해, 꽃무늬를 수놓아 수예를 만들고, 길은 먹이고, 징을 박아 비올 때 신는 징신도 만들었어. 또 노인들이 신기에 변한 발 막신이랑 남자들이 신는 태사에도 만들었어.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밭이 할아버지 신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갑밭이 할아버지가 신발을 만드시나 봐요. 갑밭이는 거지 소년을 힐끈 쳐다보았어. 신발은 만들어 뭘 하려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갑밭이 할아버지한테 신발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거지 소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갑밭이 할아버지가 신발은 만들어 뭘 하려고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거지소년이 하는 말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 갑밭이는 대견한듯 웃었지 신발이 뭔지 아는 녀석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거지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어, 디디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갑밭이 할아버지에게 신발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간 거지 소년이 있었어요. 신발을 만들 만들어 무엇하려고 묻는 갑밭이 할아버지의 아래 거지 소년은.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갓바치는 신발이 뭔지 아는 녀석이구나. 하고는 이름을 물었어요. 거지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는데 왜 환해졌을까요? 어때요?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신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름을 물어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지소년은 디디미입니다. 거지소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디미입니다. 음, 갓밭이하기에 좋은 이름이구나. 갓밭이하기에 좋은 이름이 뭔가요? 바로 디디미가 갓밭이하기에 좋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디디미는 갓밭이를 쫓아다니며 열심히 신발 만드는 법을 배웠어. 디디미는 갑바치 할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신발 만드는 법을 배웠대요. 열심히 그리고 배운 신발을 어떤 신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무늬 우네 갑바치를 핫해서 배운 디디미는 디디미가 만든 신발은 구름무늬 우네 장초무늬 당에 그리고 꽃무늬를 수놓아서 만든 수예가 있었대요. 그리고 기은 먹이고 징을 박아 비올 때 신는 징신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디디미가 갑밭이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배운 신발은? 어떤어떤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시. 구름무늬운에, 당처무늬당에, 꽃무늬를 수놓아 수혜를 만들었고, 기름먹이고 징을 박아 비올때 신는 징신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노인들이 신기에 편한, 노인들이 신기에 편한 발막신이랑 남자들이 신는 태사에도 만들었다 하네요. 그럼 디디미가 만든 신발은 구름 무늬 운에 당초 무늬 당에 꽃 무늬를 수놓아 만든 꽃 무늬를 수놓아 만들었고 기름 먹이고 징을 박아 비올 때 신는 진신도 만들었고. 성인들이 신기에 편한 발막흰이란 남자들이 신는 태사에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위에서 줄친 낱말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바치는 예전에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갑바치는 뭐라고요? 가죽신을 만드는 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당초무늬를 한번 보겠어요. 당초무늬는 여러가지 동굴이 꼬이며 뻗어나가는 모양의 무늬를 말한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동굴이 꼬이며 뻗어나가는 모양의 무늬를 당초무늬라고 하네요. 그럼 발막신 발막신은 예전에 잘 사는 집의 노인이 신던 나무로 만든 신을 발막신이라고 하네요. 노인이 신던 나무로 만든 신을 발막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태사예. 태사예는 비단이나 가죽으로 만든 뒤쪽 부분에 흰 줄무늬를 새겨놓은 게 태사예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갓바치는가죽 신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당초 무늬는 여러 가지 동굴이 꼬이며 뻗어 나가는 모양의 무늬를 당초 무늬라고 하네요. 다음 발막신. 예전에 노인이 신던 나무로 만든 신을 발막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태사에는 비단이나 가죽으로 만든 뒤쪽 부분에 흰 줄무늬를 새겨넣은게태사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우리 꽃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